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무슨 공부를 해야 할까요?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김없이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어떤 분야든 그 분야의 최상층에 올라가면 풍요가 따라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열과 성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배워나간다면 그 길은 자연스럽게 높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오로지 의사가 지녀야 할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공부의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대학에서 6년을 공부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지요. 의과 대학원은 4년 안에 졸업하기가 어려워서 당시에는 7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4년이니까 4년 안에 졸업하자라는 결심을 붙이고 가열차게 공부해서 최단 기간인 4년 만에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30대 초반 개업을 하고 나니 치료 기술만으로는 치과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더군요. 그 다음에는 경영에 관한 각종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경영과 비즈니스는 미국이 본고장이라는 생각에 미국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도 받았습니다. 그후 얼마간은 치과 치료의 최신 기술 공부와 경영학 공부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30대 중반 어느 날 마치 운명에 이끌리거나 한 것처럼 한 권의 책과 조우했습니다. 그때까지 서점에 가더라도 성공학 서적 코너에는 발길조차 돌리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힘이 이끌리듯이 성공학 분야의 책을 한권 손에 집어들게 된 것이지요. 지금도 어째서 그날 그곳으로 발길이 향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읽은 책이 바로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Think and Grow r i c h 입니다 아마도 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한 편의 독서로 인해 그때까지 제가 해온 공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배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진정한 인생의 공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 가운데는 저와 비슷한 배움의 길을 걸어온 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분야의 능력을 높이는 공부로 시작했다가 점차 어느 한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잠재능력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무한한 힘을 발휘하기 위한 공부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공부로 확장됩니다. 일례로 경영을 배워본 적 없는 컴퓨터 전문가가 기업 대표가 되어 컴퓨터는 물론이고 재정, 인사, 영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분야의 공부에 치열했을 뿐 아니라 인간력 공부에도 전력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덕분에 높은 자리로 자연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공부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지금 종사하는 분야와 관련된 공부부터 하십시오 그러나 그 최종점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 분야를 공부함과 동시에 인간력을 연구함으로써 다른 성공한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더욱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공부란 자신 외에 타인을 아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어떤 길이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란 존재와 그 힘을 이해하고 인성을 높이는 배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저자와 일해본 경험 많은 편집자의 말에 의하면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한 사람은 예외 없이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성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정상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인성이 연마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양쪽 모두겠지요 그의 말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러한 공부를 배움의 중심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인간력을 높이는 공부는 제 인생에 실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까지는 공부가 힘에 붙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는 기술이며 배워본 적 없는 경영이나 재무까지 공부하다 보니 피로가 빠르게 쌓였습니다 회의감도 들었지요 그러던 중 앞서 언급한 나폴레온 힐의 책을 만났습니다 책에 푹 빠져들어 다읽고나자 자연스럽게 도쿄에서 열리는 나폴레온 힐 세미나에 참가 신청을 하게 되더군요. 그 전에도 수많은 세미나나 학회에 참석했었지만 그와는 달리 의무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참석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에 참가했는지 도저히 셀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그지글러 프로그램, 데일 카네기 휴먼 모티베이션 프로그램, 맥스웰 몰츠 프로그램, 브라이언 트레이시 경영 프로그램, 조셉 머피 골든 프로그램. 연이어 성공학 분야 세미나에 참석했고, 그와 동시에 눈에 띄는 자료나 교재를 계속 사들였습니다 사막에 아무리 많은 물을 뿌려도 순식간에 흡수되어 버리듯 아무리 배우고 읽으며 더 많은 강연을 듣는다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배움을 지속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몇 년간 배움을 지속하다가 결국 배움의 진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이나 노하우를 공부하는 것은 배움의 지엽적인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과를 끌어올릴 수는 없지요. 배움으로 성과를 끌어올린다고 할때 과연 성과란 무엇일까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지표일 것입니다. 성과를 원한다면 그리고 돈을 벌고 싶다면 의식을 바꾸는 배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는 의식 변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이 배움의 근본 원칙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그 이후의 제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사는 후가이 도를 벗어나 도쿄나 해외로 자주 나갔었고 치과 기술 공부나 경영학 공부에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 부었으니까요. 성공학 분야 세미나에 참석하는 제 모습이 그 전과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졌고 자기 변혁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으로 참석했던 나폴레온 힐의 세미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열심히 참석했던 경영학 세미나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바로 다음 날부터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배웠지만 그 세미나는 달랐습니다. 의식을 바꾸는 일, 강하게 의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 경영학 세미나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 의식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각자 하는 일의영역은 달랐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에나 의욕적이고 실행력이 강하다는 사실이었죠 세미나 첫날부터 처음 만난 사람들과 열심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화제 또한 자주 거론대는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나 흔해 빠진 사교적 대화가 아니라 세미나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열기가 회의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에너지에 빨려 들어가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열심히 대화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날 단 하루 만에 제 의식은 저 밑바닥에서부터 변화했습니다.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날부터 더욱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눈에 띄게 결실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공부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회의장에 직접 가서 강사가 강연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 실제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이미 의식이 바뀐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고 분위기에 동조하다 보면 자신의 의식 또한 순식간에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지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변화하면 행동이 변화합니다 행동이 변화하면 현실도 변화합니다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어 라고 생각을 바꾸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결과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의식을 통째로 변화시키면 이러한 효과를 증폭시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그 순간 제 의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배움은 치과 의사로서의 기술을 익히고 경영자로서 지식과 경영수법을 연마하며 오로지 병원이 잘 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회인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의뢰 그렇듯 지식을 늘리고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것이 공부이고 배움이라고 밀었던 것입니다. 성공화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 내면이 변화하니 병원의 모습도 질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치과 치료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병원에 오면 어쩐지 행복한 기분이 든다. 의사 선생님과 직원을 만나는 게 즐겁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환자분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병원은 홋카이도의 시골에 있습니다. 지방의 일개 치과에 불과한데도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주시는 환자분이 적지 않습니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병원 경영이 어려운 요즘 세태에도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잠재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 인성까지 포함한 인간력을 높이는 배움을 시작한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자신의 의식이 변하자 직원들의 의식도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단순히 유지에 급급하던 데서 눈을 돌려 비전을 확 바꾸자 병원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바라던 대로 성과를 올리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선순환은 현재 더큰 규모로 성장하여 지속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먼저 의식을 바꾸십시오. 내면의식을 바꾸는 배움의 길은 인간역 공부에 있습니다. 의식 변화가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당신이 그 비전을 위해 행동하는 순간 성과를 만드는 배움의 선순환이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바라던 일이 마치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리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경험을 몇 번이나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저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했지요 전보는 사람에게 좀처럼 보기 드물게 좋은 운을 타고났다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남아있어 단순히 그렇게만 믿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운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저의 의식과 생각이 현실화된 결과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해준 것은 조셉 머피입니다. 그를 처음 접한 것은 성공학 공부를 지속해서 거듭하던 때로 머피는 제게 있어 배움의 근원이 될수 있는 가르침을 준 위대한 스승입니다. 사람의 의식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 이라고 느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현재 의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람이 그 존재를 느낄 수 없는 잠재 의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인데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셉 머피는 잠재의식이 작용할 때 어떤 법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활용 방식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는 약 100년 전에 미국에서 태어난 교회 목사로서 많은 사람과 상담하다가 고뇌를 해결하거나 소망을 달성하는 데에는 어떤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즉, 어떤 생각이라 해도 그것이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반드시 실현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의 장을 해명한 것은 양자역학입니다 잠재의식은 무한대에 가까운 가능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길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능력 개발이나 의식개혁에 대한 많은 배움을 거듭한 덕분인지 머피의 세미나를 수강한 순간 순식간에 잠재의식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그 무한한 힘을 알수 있었습니다. 잠재능력의 존재는 아인슈타인조차 인정한 것으로 잠재의식을 공부하는 일은 결코 얕볼만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자신의 잠재력과 존재의 위대함을 깨닫는 배움의 중대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승자의 공통점을 역설하는 세미나로 유명한 남북 게이지씨가 성공한 현역 사장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 90% 이상이 머피의 저서를 애독한다고 했고 반대로 파산한 사장 중에는 머피의 저서를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었다고 하지요. 저 자신도 머피와 조호하면서 그의 가르침에 따라 어떤 경우, 어떤 일을 맞닥뜨리더라도 잠재의식을 활용하게 되었고 더욱 큰 성공을 이루는 궤도에 올랐음을 실감합니다. 공부를 직업으로 삼는 학자나 연구자가 아니라면 어른이 되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한 배움은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배움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직업 기술을 연마하거나 최신 기술을 익히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는 초고속 성장의 시대입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글로벌화로 인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거의 당연시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전공 분야와 관련된 공부부터 시작하라고 했지만 실상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배움이라 할수 없습니다. 업무의 전문성을 최신화하는 것 모국어와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연마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이지 새삼 배움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노력은 업무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과 불황으로 인해 누구나 생존을 염미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확고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배움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우선 이 우주가 어떤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 부터 배워봅시다 우주의 법칙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주는 회로는 잠재의식이다 세 번째 지금의 내 현실은 이제까지의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세 가지 법칙을 완벽히 이해하고 자신의 일부로 만들 때까지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 법칙은 보편적으로 널리 적용됨으로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체험하거나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배움이란 무심결에 감지한 우주의 법칙을 확실한 지식의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체화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배움에 의해 우주의 법칙성을 확실하게 몸에 익히면 이후에는 성공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즉 순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공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일단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외국어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면모를 통찰하기 위한 교양, 시사, 최신 동양 등에 관한 정보의 습득은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하물며 공부가 즐거워서 못 견디는 경제까지 이르렀는데 이렇게 되면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나날이 발전하는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공을 위한 배움의 참 모습입니다. 워피의 잠재의식 활용이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배우며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식한 것은 아니지만 저 자신은 어느 정도 우주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일이 잘 안된다든가 지금 하는 일이 쓸모없이 느껴진다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을 품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스스로 성장을 직접 체감하는 그 과정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든 즐거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튼실한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거지요 결국 그것은 최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배움에 의해 우주의 법칙과 잠재의식을 확실하게 알게 된 지금은 노력하는 것이 더욱더 즐겁고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이 끝없는 충만감은 인간력을 높여주는 배움이 제게 선물해준 최고의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경제적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리먼 쇼크 이상의 세계 공황이 엄습해온다는 예감도 높아지고 있으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데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전 세계인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이런 와중에도 제 시선은 항상 한 군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발전해 갈 것이고 지금보다 더욱 풍요로워질 미래의 제 모습이 그것입니다 뒤끌만큼의 불안감도 의심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은 혜택받으며 자라셨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이제까지 금전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했던 시절이나 돈에 집착할 만한 일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어 독립한 후제 삶은 태어난 환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개혁 이후의 발전, 경제적인 성공은 저 자신이 이끌어온 것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나 의대를 나오고 개업했지만 병원 경영이 잘 되지 않아 만나기만 하면 신세 한탄이 늘어지는 사람도 만납니다. 여러분도 불편할 것 하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았을 것 같은 사람이 결국은 영락해서 초라한 인생길을 걷게 되는 사례를 신문기사 등을 통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시대, 동일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길이 왜 그렇게 명함이 나뉘게 되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주의 법칙을 배우면 그 명확한 해답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주의 법칙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법칙에 맞는 공부법 사고법을 알고 있으면 바라는 바 그대로의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법과 사고법이 법칙에 맞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우주의 법칙성과 잠재의식을 모른 채 무턱대고 공부하는 것은 진실로 위험한 것입니다 성과가 오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라고 있는 방향 노력하고 있는 방향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앞날이 불안해 장래에 전망이 어두우니 자격증이라도 따놓아야지 라는 생각에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은 딸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망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앞날이 불안하다는 생각 그 자체가 어두컴컴한 나날이 계속되는 결과를 낳지요 잠재의식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잠재의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품은 생각을 그대로 실현시켜줍니다 공부하는 동안 장래가 불안해 전망이 어두워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잠재의식에 전달되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어김없이 작용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무한한 가능성은 반대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도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잠재의식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가능성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끝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머피의 이론을 학습하여 잠재의식을 완벽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의 법칙을 바르게 활용해야 합니다